수면제 를 복용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다 이렇게 이제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면제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뇌 기능을 억제해서 잠을 재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뇌가 상당히 심한 긴장 상태에 있다고 하면 수면제 를 복용하더라도 뇌를 눌러서 잠을 재우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수면제 를 먹어도 못 잔다 이런 경험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워낙 처방된 약이 하나인데 도알, 네알 이런 식으로 임의로 수면제를 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수면제 의존되고 중독되고 수면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수면제는 모든 사람을 재우는 것도 아니고 항상 잠을 자게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면제를 과다하게 복용한 경우에 어, 어떻게 되나,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수면제는 기본적으로 뇌 기능을 억제해서 이제 잠을 재우는 그런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 뇌의 기능 중에는 호흡을 담당하는 호흡 중수도 있습니다. 과량의 수면제를 복용할 경우에 호흡 중수를 억제해서 숨을 쉬지 못하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수면제를 과량 복용했을 때뇌 기능이 떨어져서 기억력, 집중력이 떨어지고 뭐 어지럽다든지 이런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불의의 사고나 또 다른 나쁜 일로 수면제를 과량 복용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실을 방문해서 위세척 등을 통해서 수면제를 빨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어... 수면제를 한알 복용해도 잠이 안 온다고 해서 두 알, 세 알, 네알 이런 식으로 자꾸 늘려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수면제 내성이 심해지고 수면제 중독 상태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심할 경우에는 수면제에 의존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해서 수면제의 불면증에 대한 비약물치료인 인지행동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